지금부터 시작할 것은 범인은 춤춘다 북한편. 혁명은 춤춘다. 혁명은 춤춘다. 혁명은 음. 춤춘다. 다다다다다다. 음. 방천리 주름 잡는 상인님. 동무들 춤춘다. 혁명하라. 음, 쓰시던 축지. 가사로 어떻게 하는 거야? <웃음> 잠시만! 야 그걸 불러버리는 건좀 그래! 야! 그걸 왜하는데 용어들이 조금 달라져서 한 번만 설명하고 들어가시죠 네, 일단 최초 발견자였던 카드는 혁명선언이 되었고요 네 혁명을 선언하갔어 그리고 범인은 혁명단원 공범자는 혁명동지 혁명동지 그리고 탐정 카드는 사회 안정성 이구요 사회 안정성이 탐정 아 오케이 에이, 멍멍이는 수령 동지가 되었습니다 아 멍멍이 그니까 러 개가 수령이다 혁명 개지 <웃음> 혁명 개시 오, 음, 오. 음. 혁명 선언을 할 각나는 누구인가? <웃음> 바로 내가 혁명 선언을 <웃음> 하갔어. 아필이면 제일 혁명 선언잘 알고 모두다 아가리 닫고 <웃음> 내말잘 들으라. <웃음> 아가리 닫고. 검주되는 <웃음> 인민의 피땀으로 맹록헤트도 <웃음> 발에 미쳐버린 김정은을 인류가 규탄 아안 되는데 그러면. <웃음> 잠깐만. 잠깐만. 인류가 규탄한다. <웃음> 내가 봤던 거랑 다릅니다. 음. 어떤 칸나가 남조선으로 탈북하려 했던 음.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남조선 간나들잘살지도 어, 못하는 데. <웃음> 다른 인민과. 거래를 하가시오 어허 어. 한편 동무 와그라요 <웃음> 와그라요 <웃음> 제일 못해 제일 못해 <웃음> 아니, 제일 못 w 요 l k around. Tell me, tell me. Tell me. You're g o 다원 n 아... 원 동지동지! 동지동지! 동지. 나 지금 뭔 소리를 하 z 내래 소문을 들 i 시오 아하! 아하 여기도 g z i Tungzi! Tungzi! Tungzi! Tungzi! Tungzi! Tungzi! t u n 내래 기밀성 직권기 밖에 보지 않아요. 았 <웃음> 잠깐만 잠깐만. <웃음> 위대하신 수령 동무께서 말씀하시길 아니! 아니! K 드라마를 정말? 본 자들을 사영해 처하라 하셨습니다. 왼쪽 인민에게 아, 그렇게. 음, 난 이걸 자네에게 주겠네. 음, 난 이거 주겠네. 연변이가 나한테 오른쪽으로 준거 같은데. 아닌가? 연비 누나가 동해 번쩍, 서해 번쩍! 아니 어, 소령 동지. 아이고! <웃음> 아이고! 다들 고아를고 아이고! 다들 손대라. 고 아이고! 아이고! 아이고! 아이고! 아이고! 아이고! 아이고! 아이고! 아이고! 이 아이고! 아이고! 아아이제 어? 이거는아니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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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내래 충성을 다하는 북한 주민이요. 넷플릭스 아이디 삭제하겠습니다. 넷플릭스 <웃음> <웃음> 제 까봐. 넷플릭스에... 제 넷플릭스 <웃음> 없어서 내꼴로 <걸로> 씁니다. 어. <웃음> <웃음> <나도 내가 웃음> 하자. 하자. 자네 보시라오. 아하, 보시라오. 다 눈감으라고 다 눈감으라고 어, 다 눈감으라고. 내래눈 감겠어. 뜻이 오 뜻이 오 뜻이. 뜻이요.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 전파드리겠습니다 <웃음> 쟤는, 오늘의 진짜예요! 뉴스! 쟤는 진짜예요! 쟤는 진짜예요! 그쪽은 여러분! <웃음> 음.. 받았시오 음.. 아.. 아.. 이게.. 하하.. H동지 노미오 위대하신 수령동지께서 말씀하셨다 음. 음, 이번에 음. 좀 재밌는 걸로 들이 갔어 요거 들이 갔어 H 아들라이 간나. 바드라? 어떤 <웃음> 나가다 <시간나? 웃음> 주던 사투리 있까 받아 주세요. 자, 그럼 이게 나와야 지비이동해 <웃음> <두릉동둥둥둥이 웃음> <웃음> 그코앞림는데 뭐... 냄새 막... 아, 아, 아, 아. Oh, oh, oh, o 어 어? 어? 어? i y o g 여기다 g i y 아 g i Yogi. y o g 아 Yogi. Yogi. Yogi. Yogi. y 아 g 아, 아, 아, 아. <웃음> 왼쪽으로 패돌레라오 나 한장 주실아요 한편동무 내래 소문을 들었지비 확실한가 자네 맞듭내다하하하 이게 참 요거를 나는 갖고 오도록 하겠네 요거를 가져가갔어 나는 그럼 요거를 가져가갔어 음, 이게 참 긴장되는구만 요거 가져가겠네 투지 동무 와 그렇습니까 내래 전에 사상 검증을 좀 해야겠어. 되 <웃음> 하하하, <웃음> 저러지 <지금> 의심하신 겁니까? <웃음> 내래 좀 해야겠어. 내래 내 수령 동지에게 충성을 다할 집이. 아주 일반적인 카드만 가지고 유감한 이 북한이 싫었어. 아니, 아니. <웃음> 이 더러운 앞잡이 녀석들, 너희들은 세뇌 당한 거야. 이 공범이지 이 카드가 공범. <웃음> 허! 어떤 가나의 응. 사상을 검증을 해봐야 이 수령 동지가 기뻐하실지 아주 군침이 막 질질 새는구만 <웃음> 군침는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희 간? 아닙니다 어 대답했어요 카드 끝 뭐야 <웃음>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<웃음> 아니, 아니, 아니, 아 아닙니다 대답했어. 아, 아, 아, 아 아닙니다 대답해서 아 그렇구나 <웃음> 아, 에이, 아 아닙니다 사실은 니네 북한이 싫었어. 아니 <웃음> 남조선 간나가 둘이나. <웃음> 아이유 화이팅. 아이유 화이팅. 사랑해 <웃음> 아이유. 나는 거래를 시작하지. 이 와중에 거래를 한다라. 달라. 어허. 쓰레기 패를 줬네. <웃음> 드디어 오, 응. 이제 범인 색출에 들어가는구만. 자네. 음. 왜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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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건? 이거 왔다 갔다 했는데 뭐하게요 <웃음> 잠깐만 이게 뭐하는? 이거 뭐뭐 뭐, 이거 안 되잖아 이거. 저저안 됐다. 야이집 맞잖아. 솔직하게 <웃음> 맞지 이거. 뭐였어? 아야 아아아아아 이걸 라미가 찾았네 오케이. 이거면은 아, 아, 아, 처음부터 이걸 줬던가 <웃음> 이거 <이걸> 줬어 처음에 나. 아니 줬었어 갑자어 안녕하세요 정원국입니다. <웃음> 우와. 저희가 알아본 자, 바로는, 예예 <웃음> 이거 아니에요? 정원국이요? 정원국. <웃음> <웃음> 정원국입니 오랜만에 장마당을 열어보았어요. <웃음> 쟤는 진짜예요. 프로바 <아들. 웃음> 간다. <웃음> <우와. 웃음> 위대하신 소령 동지께서 말씀하셨다. 오늘 저녁 메뉴는 삼겹살이다. <웃음> 아니 그만한 돈이 없을 텐데. 어허. <웃음> 자기 뱃살을 잘라주신다고 <웃음> 하신대다 그렇구만 기래 다이어트를 <웃음> 결심하셨구만 기래 나군 음, 나군? 수학 음. 나군 사산검진을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 사산검진을 하겠구나 아, <웃음> 아, 다들 눈감게 <웃음> 노잼이라고 해서 혁명가는 아니오 저는 사실 <웃음> 혁명공진입니다 <웃음> 이런 응. 아 오늘 밤쇼미더린민쇼미더린민 음. <웃음> <덜 림민>. 오방사수 <웃음> 부탁드립니다 빠밤 빠밤, 아니, 빠밤 빠밤 빠밤 동해 번쩍소 아니 수령동지 수령동지 한번만 손잡아 주십시오 <웃음> 수령동지 수령동지 뽀뽀해주세요 뽀뽀 춰아츄 <웃음> 어? <아쭈>! 석지 말라우 <웃음> s 띠말라 i 띠말라 이게 확실히 혁명 단원이라고 제가 e 니다 예림이 급 t y h 따라란 따라란 따라란 a n on 짝짝 u 짝 b 라라 l 라 e 아! 자, 아, 어, 아, 어. 아, 어, <웃음> 아! 뭐야? 사쿠라네? 사쿠라요? <웃음> 아빠? 아 t a r 아 d a n Taradan, t a 사상검증을 하갔어 허허 음. 누구의 사상을 검증할 거인가 한 팬동지 말고 다눈 감아라 네, 북한말 얼마나 잘하는데요 하하 <웃음> 네, 네, <웃음> <요만> 자네 <웃음> 너무 갱상도야 아, 너무 갱상도 아 요렇게 어떠시오 음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모든 거는 남조선 동무들의 계략이었단 어. 말이오 아하 내래 소문을 들으시오 그만 좀 들으라. <웃음> 사실은 어 남조선의 앞잡이지미 이런 간나. 사실 나도 소문을 들었어. 아아 아니 왜 이렇게 아 사회에 삐라가 많아? 어 나는 거래를 하겠어. 아 거래. 음 거래를 거래네. 하지 도루마무 <웃음> 어? 도루머가 뭐아 어디서 봤네? 도로, 어, 미국 제비의영화에 나오는 거아무 아하 한장 주시게 네. 한잔 주시게 한장 주시게 <웃음> 그저 동무가 워낙에 그 술에 쩌들어 사는 동무라서 <웃음> 내가 제일 아끼는 <학기는> 포카이스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네가 혁명 단원인지 한번 검사를 해봐야겠어. 오호. <웃음> 한 펜. <팬. 웃음> 하하. 이거 내 네, 아니오로 답하면 되나? 그렇지. 기리디 응. 기리디. 한 펜. 한 펜. 너 악마 들렸어? <웃음> 아 거짓. 나 아니라. 오호. <웃음> 아. 아. 내래 사회를 좀 안정시켜야겠어. 아, 아까부터 자꾸 남조선의 냄새가 나는. 혁명 동지들 사이에 있는 아니 어허. 하필이면 딱 여기에 끼어 있냐? 어 이거 총 그려 빨리 아니. 총 그려 아아아아 아! <웃음> 아! 아! <아니야. 웃음> 그러면 지금까지 안한 동물 해야겠어 비술 동물 누가 의심스럽소 동의의 번쩍 서해 번쩍, 번쩍. 어허 아, 아, 아 예안 이후로 안 하고 저렇게 하겠다? 오 된다. 와. 어 이거 아예 없습니다. 이 야, 잠시만. 내려 아닙니다. <웃음> 확인을 한번 해 보가. 아하. <웃음> 음... 나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어. <웃음> 아 뭐야 아, 아, 이거. 아, 거래. 아, 저렇게 바꾼다. 이게 단언일지 아닐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, 지금. 지금 아, 지금 이 셈만 알아. 아, 그러네. <웃음> 공구도 뭐, 함께 알아보겠어. 음, 미리겠지 프로파간다. <웃음> 왼쪽 린민에게 가다리 왼쪽에게 가다리에는... 하나씩 주라고? 어, 다, 다시 돌아네 <웃음> 다시 뭐야? 네, 다시, 다시 이렇게 고픈. 가네. <웃음> 한 펀동만 인사네. <웃음> <오>, 아니! 는예장수령동손한 번만 잡아 주시라요. 한번 잡아 주시라요. 에헤이. 쌀도 없는 지들이서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부자 보 부자 어디 부자 어디 부자 어디 부자 어디 자디 부자 어디 부자 어어어어자어자자어자자자어자어자자자자어자자자 어 H 동무가 아주 잘해야되는구만 기래 연비 동무는 뭐 말할거 없나? 나 아, 아닙니다 저는 아우지에서 있다가 이제 막 출소한 출소, 출소. <웃음> 너북어에서 사람이 말투가 왜그래? 어! 어? 어? 예 어?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아아니 이렇게 안들킨다고? 아니 이거를 한 프로가 루파가 루파파가 루파가 루파가 루파가 루파가 루파가 루파가 루파가 루파가 루파가 루파가 루파가 루파가 루파가 루파가 박수치라! 연비 오픈! 가자! 야, 근데 아, 이게... 까 아까, 아까는 아나 때문에 이거, 범인은 춤 춘다, 범인이 이거, 긴 처음 본거 같아. 그러니까. 재밌으셨다면 여러분, 좋아요, 댓글, 다른 영상 보기, 구독까지 첫 o u 안녕 안녕. 에